안녕하세요. 경험으로서의 언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분석철학의 객관주의적 언어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로티가 주장하는 언어의 우연성 논제의 언어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객관주의적 언어관은 본질주의적 언어관이기에 이건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 이후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하면 된다, 문제만 제거하면 된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티 역시 그런 입장에 서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로띠 언어관은 상대주의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고 포스트 모던적인 언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주의나 상대주의는 어, 끊임없는 대립이 플라톤 이후로 약 2500년 동안 천양 철학사에서 이어져온 갈등입니다. 대립이고요. 이것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죠. 상대주의와 객관주의. 다른 말로는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극복해야 되는데 로띠의 언어관도 극복해야 될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복의 가능성,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설 극복할 가능성은 로티가 그토록 비판했던 두이의 경험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이의 경험 개념에서 찾았습니다 그 두이는 언어철학자는 아닙니다 실용주의자, 도구주의자 혹은 뭐 교육 철학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두이가 언어에 대한 것이 후기 비트겐슈타인, 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분석 철학적 언어관이었다고 그러면 논리 철학 논고요.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일상 언어학파, 일상성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적 탐구와 두위의 언어관이 유사하다는 거죠. 언어에 대한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통찰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어떤 만남은 없었죠. 제 관심 분야도 이제 어떻게 이두 언어관이 유사한지 저는 자연주적 언어관으로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위의 통찰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위의 저서가 여러개의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걸 써던 인일로이 대학에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전기 그 가장 이른 시기에 쓴책 다섯 권을 EW, Early Works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Early Works를 E 앞자 그리고 W 5억스니까요. 이 e, W라고 합니다. 5권이 있고요. 그 중간기의 사유에 있는 걸 미들 웍스라고 부릅니다. 그게 15권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레러 웍스인데요. LW라고 합니다. 총 17권이 있습니다. 다 합히면 뒤의 전집이 27권이 있는 거죠. 얼리 웍스 EW 5권, LW 17권 미들 웍스부터 해야겠죠. 다시 e w 5권 미드록스 mw 15권 얼리 레러 웍스 마지막 lw 는 17권 총2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험과 자연은 레러 웍스 1권에 있습니다 저는 2008년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판이요 서든 릴리노 대학에서 서든 릴리노 미국에서 이렇게 두이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가 있고 지금도 있을지 어쩌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는 거기 연구소장님이 포스트포스트 모던입이란 책을 쓴 분인데 히크맨이라고요. 크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크맨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로띠도 이제 여기에 이런 레더웍스의 서문을 쓴게 있어요. 두이에 관련돼서 로띠 역시 두이 전집을 편찬할 때 이렇게 같이 했던 연구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책 서문이 로띠가 쓴 서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이는 이제 두이의 경험과 자연이라는 책에서 철학으로는 주저어 1925년에 쓴 건데요. 사, 저술한 겁니다. 두이도 굉장히 러셀처럼 오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고 거의 약 90년 사신 같아요. 두세기를산 거죠. 그건 사족이고요. 이제 어떤 두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이의 경험으로서의 언어. 그리고 경험과 언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트윈은 언어의 의미가 우리의 경험적 상황과 실용적 문맥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트윈은 이 경험과 자연에서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요. 초월론과 경험론, 그리고 유명론 세 언어관을 비판합니다. 초월론, 경험론, 유명론의 언어관을 비판하죠. 트윈에 따르면 초월론 자들은 언어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한다는 사실에 대해 경험주의자들보다 더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어의 기원과 지위에 대한 자연주의적 개념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를 초월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철학적 오류를 범했다고 뒤이은 비판합니다. 초월론자들은 말, 로고스죠. 언어, 말을 인간의 정신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말말 말, 과 정신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적 오류를 범한 거죠 이 시각에서 철론자들의 초월적 언어관의 시각에서 논리학은 로고스가 말이니까요 또 논리학도 로직이지 않습니까 이 논리학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논리학을요 그 결과 말과 정신 그리고 논리학은 인간 경험을 초월한 어떤 것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언어에 대한 초월론자들의 입장은 물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을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이는 초월론자들이 언어와 인간의 경험을 분리시키고 언어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신비로, 신비스러운 로신비 요소로 취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초월론적 언어관은 이런 언어관을 거부하는 게 두이 이전에 경험주의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초론적 언어관을 거부한 경험주의자들은 언어에 대해 두뇌의 구조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혹은 내적 상태의 외적 표현이라는 주장을 거의 펼치지 않습니다. 경험주의자들은 언어를 관찰과 관념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매체로만 인식함으로써 지적인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언어가는, 경험주자들에게 언어가는 언어는 단순한 단어들과 음성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단어들과 음성들로 구성된 이것들이 언어 이전에 완성된 지각, 감정, 사상과 우연이 결합된 것입니다. 마치 우연이라고 말하니까 로띠가 생각나는군요. 마치 송수관이 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언어가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리하여, 관념과 물질은 서로 연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공통성도 없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경험주의자들이 언어를 초경험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이에 따르면 그들의 언어관, 경험주의자들의 언어관의 문제점은 언어를 단순히 관념을 전달하는 매개수단 정도로만 파악함으로써 언어의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의 기능들인 반성, 예측, 그리고 회상 등의 역할을 무용하게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점이 있고 유명론자들의 언어관은 이런 유명론자들은 언어를 사회적 행동양식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정신상태의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두인은 유명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을 표현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말이 의미를 가질 때만 언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에게 언어의 의미는 언어의 사용을 통해 행동으로 연결될 때 획득합니다. 언어의 사용, 언어를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행동으로 연결될 때 언어의 의미가 획득된다는 겁니다. 이 시각에서 유명론자들은 언어의 의미가 특수한 조건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어졌다는 것을 관고하는게 문제입니다. 언어의 의미, 중요한 건 의미이죠. 의미는 어떤 정신 표현에서 획득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결과이며 동반자가 있는 활동에서 획득된 것으로 주인은 보기 때문에 초월론 언어관과 경험론 언어관 그리고 유명론 언어관을 비판합니다. 이때 비판했을 때는 분석철학적 객관주의적 언어관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의 관점을 봤더니 분석철학의 어떤 본질주의 객관주의 언어관의 문제점 그리고 이 경험주자들이 의 어떤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로티의 언어관의 문제점을 다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래서 로티는 말하죠 본인이 신용지의 결과에서 두이가 이미 분석철학과 포스트 모던 철학의 문제점을 넘어서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험과 자연에서도 이미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세가지 언어관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언어의 의미란 언어를 사용해서 활동과 행동으로 연결될 때 활동에서 획득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몸짓, 그림, 비석, 가시적 이미지, 손가락 등 이런 손가락의 운동상태 및기호로서 사용되는 의도적이며 인인적인 실체의 일체의 사물은 논리적으로 언어라고 봅니다 몸짓도 언어로 보는 거죠 소리와 기호적인 것, 다 언어로 부릅니다. 언어가 사유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기호들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다. 사유나 적나라한 사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는 적나라한 사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의미와 암시를 다룬다. 그 의미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특수한, 특수한 존재에 있어 비로소 구체화되어야 만다. 의미를 갖는, 갖지 않는 사물은 맹목적인 자극의 대상에 불과하며 동물적인 대상이나 혹은 쾌락이나 고통의 그때그때의 원천이 될 뿐이다. 의미는 그 자체로 손으로 접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접촉할 수 없는 거죠. 구체적인 존재에 밀착되어 결합되어야만 한다. 특히 의미가 고정된 것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규칙적인 존재는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기호와 상징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도구와 언어,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보존하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릅니다. 두인은 경험적 인간은 경험하는 동물인 거죠.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동물이죠. 인간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나는 생각하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데, 두인은 나는 경험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과의 차이점을 이 상징의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이 도구, 언어,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점, 그 기록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앞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경험의 세 가지 수준을 두인은 주장합니다. 경험의 세 가지 상호작용의 경험의 세 가지 수준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상호작용과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경험 수준의 상호작용은 물리화학적인 게첫 번째 수준이고요. 심리 물적 수준의 상호작용은 두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것은 인간 경험의 상호작용 수준이죠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인 겁니다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다른 추가된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수준의 상호작용이요이 추가된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어의 사용과 그것을 활용한 언어적 의사소통이 세 번째 상호작용 수준입니다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은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어의 핵심은 추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표현도, 추상적인 사유에 대한 표현도 이 아니라 의사소통인 거죠. 언어의 핵심은 뭐냐? 의사소통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사유를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소통적 언어는 동반자가 활동으로서, 동반자가 있는 활동으로서 각각의 활동이 참여에 의해 수정되고 규제된 활동과 협력을 통해 확립됩니다. 따라서 언어의 의미는 심적인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행위의 속성이라는 거죠. 언어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 활동에서 나온다는 거죠. 언어의 의미가 행위의 속성이다. 마치 이 여기 비트윈슈타인이 언어의 의미는 쓰임에 있다, 사용에 있다 말한 것처럼 유사한 거죠. 행위의 속성입니다. 이차적으로는 대상의 속성입니다. 자연에서 인간의 의사소통은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것입니다. 두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언어는 인간 사회의 하나의 자연적 기능이며 자연적 기능.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자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도덕의 자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언어는 인간 사회의 하나의 자연적 기능이고 이 기능의 결과는 물질적 인간 물질적 인간적 다른 사건들에 반응하여 의미나 의미를 의의나 의미를 준다는 거죠. 대상인 사건들이나 의미 있는 사건들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거기에서 새로운 활동양식과 속성들을 획득한다는 거죠. 언어는 인간의 상호작용의 활동력을 전략하기 위한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활동력을 해방하고 확대하는 것이며 그 활동력의 의미의 성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두인은 이렇게 두이의 활동, 곧 경험으로서의 언어이죠. 두이의 언어과은 경험으로서의 언어, 활동으로서의 언어는 한 낱말의 의미는 언어에서 그것의 사용이라고 주장한 이 후기 비트겐인슈타인의 입장과 동질성 동일성을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을 보이는 거죠. 우리는 어떤 낱말의 각종 의미를 그 낱말이 사용된 배경과 맥락을 바탕으로 생각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한 낱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낱말이 사용될 때 우리가 맥락 속에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응 관계도 아니고 언어의 의미가 우연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실제 활동 그리고 우리의 행동, 낱말의 사용에서 있다는 거죠.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마찬가지로 후기 비트겐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두이의 관점에서 경험으로서의 언어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이라 문맥이 없는 곳에서는 의미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특정 언어에 관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 삶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후기 비트헨시타인은 언어게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어게임을 하고 있는지 지성의 작용에 의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의 관점에서는요. 인간의 언어 사용은 필연적으로 어떤 배경 혹은 상황,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어는 경험과 상황, 즉 문화와 환경에 따라 객관적일 때도 있는 거죠. 어떤 일반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말하면 그렇고요. 일반적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보편성을 갖기도 하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요. 그게 인간의 조건인 거죠. 나의 비트윈스탄 타 말로 하면 이 나의 치통이 지금 여러분의 치통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언어로 쓰는 치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치통, 고통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아, 이빨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팠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내 치통과 여러분이 겪는 치통을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비디오스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제 내가 겪었던 치통과 오늘 겪었던 치통 또한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어로 치통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과 제가 치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일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치통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경험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특정 언어에 관해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 방금 말씀드렸던 치통의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경험으로. 그렇지만 그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건 아닌 겁니다. 인간의 언어 사용은 필연적으로 어떤 배경, 상황, 문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언어는 경험과 상황, 문화와 환경에 따라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조건이라죠. 이게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어가 오직 한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주의적 언어관 또 너무 다양하다라고 말하는 것둘다 그릇된 견해라는 거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다양하게 발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통해 인간의 언어의 기능이 무한히 다양해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경험의 조건을 일반적인 어떤 보편성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반성도 가질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것도 가질 수 있다 이 두가지 조건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걸 일상성이라고 비트겐슈타는 말합니다 언어의 사용의 일상성으로 일상으로의 벗기하는 거죠. 원래 우리 조건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해결하려고 객관주의 철학자들은 언어의 본질 혹은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연하다 혹은 너무 상대적이다.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렇지만 이 객관적인 걸 비판하는 언어의 우연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고 모든 건 우연의 산물이다. 그러나 후기 비틱현슈타인과 존트이 이두 철학자 그리고 니체 이 철학자들은 실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자 방금 시통에 대한 예처럼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일반성과 상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너무 선택적 강조 혹은 어느 한쪽을 은폐 선택적 은폐나 강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왜곡되니까요 무언한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은 두위가 말하는 습관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습관의 원리요. 습관의 원리는 연속성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사소통은 또 창발적 관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창발이라는 거. 발현한다고 하기도 하죠. 물리적인 경험 속에서 어렸을 때는 언어가 우리에게 습관화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배고프면 그냥 울거나 뭐 모든 걸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죠 좋으면 웃고 웃는 표정을 보면서 아얘가 평안한가 보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가 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우는 걸 보면서 아너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죠 뭔가 불편한가 보다 배가 아픈가 아니 몸이 아픈가 배가 고픈가 여러가지 글을 추론해 내는 거죠 그 의사소통이 말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경험들이 이제 창발 혹은 발현되는 거죠 그렇지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연속성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이는 이 같은 연속성의 원리를 통해 경험의 형성, 무한한 많이 다양한 경험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의 창발 과정에 어떠한 단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장, 이렇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단절이 없다. 경험의 단절도 언어의 창발 과정에 단절도 없다는 거죠. 경험의 번성을 연속성으로 특징짓는 투이 는이 원리를 바탕으로 연속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통 철학에서 대립되어 온 모든 이분법적 사고들을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자연주의적 연결을 시도하는 거죠. 니체가 도덕적 자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어, 언어의 자연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투이 역시 이런 자연적인 원리, 자연주의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연속성의 원리는 몸과 마음, 경험과 자연. 경험과 언어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나아가 경험으로서 언어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이분법적 사고를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비판하는 급진적인 것입니다. 이 연속성의 원리는 성격상 명, 명료한 방식으로 서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지금까지 경험이 단절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연겨졌다는 건 사실인 거죠. 심장이 뛰는 것도 계속해서 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연속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명료한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 서술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원리를 기본정신으로 삼습니다. 두인은. 이 기본정신은 인간, 인간의 몸과 마음, 물질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 그리고 인간과 언어 사이에 단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더불어 연속성의 원리는 새롭게 발생한 것이 그것의 발생 근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죠. 마치 어떤 씨앗이 식물이요. 어, 두이는 상수리나물, 도토리나무 이야기하는데요. 도토리 씨앗이 조그맣게 흙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창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그싹 속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지에서 잎사귀를 내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자라서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씨앗이 가지에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죽기 전까지 계속 연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발한다는 이 연속성을 개념 바탕으로 이 발성의 근원 그렇지만 그 나무를 다시 환원시켜서 씨앗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발로되는 것은. 이렇게 창발한 것. 인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처럼 요 환원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연속성에서는 창발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같은 연속성 개념을 바탕으로 뒤에는 모든 편향된 사고와 전통 철학에서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것들을 그리고 이분법적인 구보, 이 구분 자체를 비판합니다.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서 대립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이해되어온 모든 것들을 폐기하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니체처럼 망치 철학을 하는 거죠. 이는 전통철학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한 겁니다. 전통철학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어 완전한 통일의 독단에 헌신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의 호의를 갖거나 반대하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철학이 낳은 그러한 이분법, 구별은 언제나 위계적이었습니다. 마음보다는 몸이 더 낮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위계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적인, 정신적인, 이성적인 것을 더 우월한 지위에 놓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의 동질적인 질서 안에서 크고 작음의 정도, 우월함과 열등함의 정도 등에 관한 구별이 생깁니다. 부조화가 인간과 자연 안에 없다면, 그것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만 있다면, 인간은 자연의 무정한 짐이거나 자연의 불평 잘하는 피압박민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에 의한 인간의 지지와 좌절의 특수한 혼합물이며 그것이 경험을 구성합니다. 철학사상의 미해결의 대립들, 즉 목전농과 기계론, 주체와 개체, 피연과 자유, 마음과 몸, 개별과 보편, 이들 모두는 자연이 의미와 선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도움을 철회하고 그 자신의 창조물을 경멸한다는 사실을 정형화하는 시도들이란거 것이죠. 미해결의 대립들은 어떤 경멸한다는 창조물을 경멸한다는 사실을 정형화하는 시도들이라고 두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 철학자들은 몸과 마음 같은 해결될 수 없는 대립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그것들 사이에 서열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낮은 등급, 낮은 지위를 받은 부여받게 된 개념들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 내지는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취급해 온 거죠.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즉, 철학자들에게 낮은 지위를 부여받은 개념들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차별과 소외, 배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립과 차별 그리고 배제들은 배제는 개념들 간의 연관성과 연속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각 개념들이 대립되고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상호작용과 연속성이 제거됨으로써 언어와 어떻게 언어와 경험이 그리고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마음이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을 인식하는지 또 어떻게 분리되고 독립된 마음이 다른 분리되고 독립된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어는 어떤 절대적인 절대자로부터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연적으로 결합 우연적인 어떤 결합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둘의 입장입니다. 언어는 경험의 산물이라는 거죠.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초월적 견해나 우연적 견해, 다른 말로는 객관주의적 언어관이나 상대주의적 언어관은 모두 우리의 경험에 존재하는 상호작용과 연속성의 원리를 관가함으로써 발생한 철학적 오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인제 경험으로서의 언어를 주장함으로써 분석철학이 이렇게 흥황하고 있을 때 이미 비판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분석철학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스스로의 비판을 거쳐서 포스트 모던 적으로 옮겨갔는데 포스트 모던 철학의 문제는 대안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객관주의, 본질주의, 그리고 전통 철학의 문제들만 비판하면 그것이 우리의 철학자의 임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피트균스타인도 이제 철학자들의 임무가 치유하는 역할, 그리고 혼동에서 빠져나오는 역할, 마치 통 속에 들어간 파리를 다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겐슈타인는 어떤 일상성으로 돌아오는 자연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관점. 이 두위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위는 경험의 본성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세계의 구조와 또 학문의 구조, 그러니까 과학, 철학 그리고 교육, 뭐 윤리 이게 다 분리된 게 아니고 유기적인 학문으로 보는 거죠. 이게 분리시켜서 보는 게 인간을 더 파편화 시켜서 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전체론적 관점이라고 할수 있고 유기적 관점이라고 할수 있고 또 창발적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경험으로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